맘스터치 먹어볼까 엄청 큰 버거가 나와서 시켰지 두툼한 패티 위에 계란 하나 햄도장한 입에 먹어보자 인크레더블 영사운드 음 <놀람> <놀람> <놀람> <놀람> 감자튀김 먼저 항상 언제 먹어도 맛있죠 그럼 이제 대망의 버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딱 처음 받아봤을 때 뭐야 이거? 뭐야? 약간 좀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인터넷에 있는 그 사진을 딱 보면 진짜 뭐 버거가 막 이만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되는 크기라서 막한 입에 먹을 수 없다 절대 먹을 수 없다 이러는데 딱 이거... <웃음> 어? 가능? 백퍼 가능? 아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물이랑 너무 달라서 인크레더블인가?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배부른 것 같은데, 큰일났네 근데 어, 네, 맛있다! 이게 계란이 들어간 게좀 되게 좀 색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네 이게 먹을 때 아니 그 노른자가 이렇게 막 씹히니까 어 뭔가 좀 새로운 햄버거 같은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 들고 입안 가득 막 이렇게 계속 꽉꽉 채워서 먹으니까 굉장히 배불러요 지금 하나 다 먹었는데 배불러 클났어 이거 일단 다 먹고 얘기하자. 일단 확실한 거는 친한 사람이랑 같이 가서 먹어야 돼. <웃음> 아니 그냥 막 삐져나오고 이래가지고 먹기가 살짝 좀 불편한데 일단 저는 한입에 충분히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처음 왔을 때부터 이렇게 잘 눌려서 일반 버거랑 크게 뭐 크기가 엄청 다른 느낌은 아니었다. 요거 하나랑 맛은 있다. 이 세트로 6,900원인가 그랬거든요. 아깝지 않다. 이 사이버거 패티랑 속에 그 노른자도 약간 좀 촉촉한 뻑뻑하지 않고 촉촉한 그런 느낌. 그리고 위에 햄, 다 있고 채소 좀 있고 이렇게 해서 일단은 하나 먹으면 배 불러요, 지금. 하나 먹었는데 배가 찼어, 많이 찼어. 그래가지고, 둘이 단품 하나 세트 하나 시켜서 콜라랑 감튀 나눠 먹고 햄버거 하나씩 드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따로 시킨 너겟이랑 뭐 새우 뭐 그런 거였어요. 근데 소스를 마살라랑 치아오를 고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살라로 골랐습니다. 그랬더니 튀긴 거에다가 이렇게 소스를 뿌려줬어요. 어. 새우는 뭐.. 썩! 너겟은? 너겟 특이하다 제가 얼마 전에 맥너겟 먹었잖아요 그래서 맥너겟이랑 비교를 해보면 완전 달라요 맥너겟은 그소기를를 뭔가 이렇게 o g 하게 뭉쳐놓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약간 굳이 비교하자면 약간 묵갓 느낌으로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딱 밀도가 높게 눌러놓은 느낌이라면 얘는 안에 고기 살들이 이렇게 퍼슬퍼슬하게 보여요. 그래서 약간 얘는 뭔가 좀더 고급진 식감이 드네요. 그 맥너겟보다는 너겟 식감보다는 약간 부드럽게 갈아놓은 약간 뭐랄까 그런 닭고기 먹는 느낌. 마살라소스는 뭔가 그 카레? 카레향이 좀 나는데요? 매콤한 양념치킨소스에 카레향을 살짝 입혀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오늘 영상도 재밌고 맛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뒤에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 조금 있으니까요. 그것도 재밌게 봐 주세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우 인크레더블. 오 대박 엄청 커. 여보 이거 봐. 어, 그런거 그그 같은데? 이거랑 따로 시킨 치킨 나게 솔라 이 뭐야? 아 어, 감자튀김 따로 들어있고 뭐야? <웃음> 이거 <웃음> 엄청 작은데? 한입에 들어갈 것 같은데? 그치? 뭔가 그.. 아무튼 거기서 보면 비주얼이 엄청 다르다 뭐지? 뭐지? 거기서 막 진짜 막 이만했던 것 같은데 사진, 어. 근데 이거는 내 입이면 한입 컷 나오겠는데? 될것 같아, 여보. 어, 이거 먹을 수 있을 같아. 음. 오케이, 그러면 하나를 잘라 단면을 볼까, 우리? 여보가 잘라줄래요? 뭐가 더 이쁘게 나왔으려나? 더안 통통한 같아 근데 둘이 크기가 똑같아. 어, 뭐가 더안 통통 통통이? 어. 근데 얘가 좀더 뭔가 망가져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짜. 예쁜 애는 먹을만 망가진 애 먹자. 아 예쁜 애 먹어야지. 얘 얘? 어 얘를 자르자. <웃음> 먹었어요? 응. 어 잠깐만.